아... 왜 아, <웃음> 아, <내 맞아>. 그래? 이거 어떡하냐? 두문이들 안녕! 안녕하세요 두문이들 안녕. 아, 안녕! 아 생방송 문이 아니네! 아, 안녕! 아, 바로 아, 보너스 2위! 예. 예. 보너스의 방구석 미니게임! 와. 와. 와. 아, 오늘 저희가 도전할 첫 번째 미니게임은 뭐죠? 바로 네. 와. 바로 사단 게임입니다 아 네. 아이고 아이고 야. 시작해볼까요? 출빈이 시작! 기말! 보사 그래. 시작! 그 김치! 지게! 마요! 어? 아, 마요! 야! 마요! 너이가일못할것같니방송도그만 내. 아니 마요 하자 참말야다그지 않아? 아, <웃음> 아, 마요? 다뭐다 게임 약간 이런 게임이에요 어, 다나셨죠아 아, 아, 게임. 벌칙, 벌칙. 아니 성 벌칙. 아, 벌칙. 벌칙. 아, 벌칙 여기서 하나 골라야되는이번 나부터 해 내가 제일까지안가쉬어 그냥 까안 갔어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잘해 시작! 나비 나다 준비, 시, 작 반박, 불가, 오, 블랙, 미러, 민트, 초코, 에스, 야, 이거! 야, 이 이거! <웃음> 야, 야, 이야야 이게 야! 이게 뭐, 야! S, S 뭐가 있지? 뭐가 S였어요? S 아, 어떻게, 어떻게 지금, 해요? 지금 최고로 잘했는데? 어. 아나 지금 지금 <웃음> 그래도 네번째가은 괜찮아 칸스였어 칸스 있 아니 반박 불어 블랙미러 이러다 갑자기 S 이러니까 뭐야? 이러는 <웃음> 거지? 어떻게 아이돌트로 가야 것 같은 느낌으로 아즘이 너무 어. K-POP이었어 거의 네. 네. 부터 준비 시작! 하인 애플 팔라 동짱 아니 나는 야, 이부터 할게. 여기가 더 가능성이 있고. 그래, 있는 이게 나거 같아. 같아. 야, 그래. 먼저 그 500. 인부 격차. 사도 세잔. 성지 술래! 스피크스 식스! 6, 스 센스! 센스! 너이 동시에 예, 말... 말해. 동시에 말해. 동시에 말해. 근데 야, 너 동시에 말해 보지? 그래 이제 앞에 거다 편집하고 아 뭐야 껌이네. 야 우리 이러고 나서 해야 돼. 이러. 야, <웃음> 야, 야 뭐라고 생각? 지금 이모야 이때가 지금 이렇게 아이템 낫쳐. 우리는 한번 가볼어 앞에 한번. 야 근데 얘네 잘한다. 덮께 있어. 아, 이번에 이번에, 이번에 거는 거예요. 덮께 걸고. 우리가 통과하면은 사주고, 사주고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사고. 어때요? 콜? 오케이 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합의 준비. 시작. 아, 이국 아마. 초당? 어? <웃음> 다시 한번 초당, 초당이 <웃음> 뭐야? 초당. 시당 <초당국>. <웃음> 음. <웃음> <솜나? 웃음> 아, 초당. 초 초당. 초당, 초당. 초 초당. 초당, 초당. 초당. 초당. 당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 김치 당 초당. 초당. 초당. 초당. 초 시작! 시작 헬리콥터 터리 캥 하루 사리야 올망 졸망 엑설 런트 블루 베리 오아 MC MC 아 이렇게 해서 <웃음> 저희 동고래 있지 말고 저희 어너스가 사라 게임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 MC님의 에. 네. 아, 주 마음으로 옹시님이 네. 사신다고 아 네,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<웃음> 그러면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 볼까요? <웃음>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? let's go. Let's g 울 Let's go. Let's g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<웃음> 라이언 애기! 아, 아. 아니! 라이언 애기 무슨 i e 야 i o n e g g i 이 Lion 이 g g i e Lion Eggie! Lion e g g i 이야 i o n Eggie! Lion 어 g g i e Lion Eggie! Lion e g g 한 e Lion Eggie! Lion Eggie! Lion Eggie! Lion e g 어, 동 아니, 님! 니 아, 아니, 아니, 철수지, 근데, 철수지. 철수지. 철수지. 아니, 아니, 수지 내가 아니, 아니, 금개명니어 철수지! 아니, 뭐 유리가 나올 순 있는데 <웃음> 철수! 아 <웃음> <웃음> 제가 철수? 네. 철수. 철수지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나 아니, 봐! 트위버스가 없었어 우리, 야, 오케이. 야, 우리 집에 오케이. 우리 집에 트리버스가 없었어. 지금도 없어 우리 집에. 아니, 아 내가 짱구를 아는 게 짱구랑 철수밖에 모르겠맹이도 알잖아. 아. 코맹맹. 맹인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형 아니. 아는 척 하지 마요. 흔아 이쪽부터 가자. 오케이. 준비 시작. 기울기 야 기욱이네. 야, 야, 야, 야, 얘 진짜 잘하는데? 잘해. 기욱이네. 게 아니라. 야. 그래 빨리 한번 골라. 거짓터 다시 해볼래요. 됐다. 준비 시작! 몰라. 진짜 <웃음> 진짜, 진짜 어려워. 어유태잖아 <웃음> 그래, 형단태잖아인정이었다솔직히 아, 어? 와. 맨날 얘가 하는 거. 이동. 돈이지. 시작! 미리 골라 나. 또니. 오케이. 아, 누지 알아 이건미. 물을 마셔. 인데 얼굴이 구이 안. 박 마이클 잭슨. 오! 아, 맞아. 맞아. 어, 이걸 그래 맞아, 그래. 두 가지 더 말인 지도 몰라.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아이언맨. 몰라? 로봇니어잖아 누가 봐도. 아 그러네. <웃음> 뭐. 이게 갑자기 드리밀면 생각이 안 나. 자리 용기자사리기자 아, 재밌어, 재밌어, 잘. 재밌어. 어. 형이 생각하는아이도형 시작을 잘한 일단 하 누나아 바꿔? 수아나 아, 애니메이션이 나올 줄 몰랐지 아철아찰수는좀 그래. 그랬다 오케이 오케이 자, 준비, 시, 작! 아이상형 어? 누구지? 중간아! 아니 아까 나왔어 아, 아까 나왔었어 아, 뭐해 <웃음> 어? 송동주다 야, <웃음>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그래, 그래. 한을 기록한 거야 지금? 두 네. 아니 한번 더해? 한번더 하십니다. 보너스! 두